아 피겠다. 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나중 살이 도 아지마. 너는 기다게요 살려줘. 에너지를 다 했다. <웃음> 아. 하이. 안녕하